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닌 거에는 제약이 없어요 없는데 이제 문제는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든가 아니면 의심 환자가 생기게 되면은 그쪽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배탐정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자기 쪽 구역으로 안 오길 바랄 뿐이에요 현재 이게 여기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이 없네 테이블 꽉안 찾네 이게 굉장히 넓은 곳인데 아메리카노 핫아 미디엄 사이즈 진짜, 이거, 자영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까 모르겠다. 씨. 시 오, 사람 너무 없다. 야 진짜 없네 자 여기는 여행자 거리 근처에 있는 그 푸드코너 같은 곳이에요 여기 평상시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한눈에 딱 봐도 사람이 없네 배 보러 네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 저희 와이프도 얼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네 밥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 괜히 중심가 나와 가지고 예전에는 여기 꽉 찼어요 사람이 꽉차 가지고 굉장히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운동 인데 여기도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매체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드네 그래서 장사 하신 분들도 이제 베트남 신문에서도 이게 외국 사람하고 접촉한 베트남 사람들이 간염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여행자 거리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항상 배고프면 여기 에서 밥을 먹는 곳인데 아... 느낌이 트럼 사람이 느끼는 기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품품용 한인타운에 베트남 사람들이 잘안 와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다행히 아직 한국 사람에 의해서 감염자는 나오진 않고 있고 이제 유럽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에 의해서 지금 확산이 조금씩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제가 한복판에 딱 있다 보니까 입맛이 좀 별로 없네요 입맛이 없습니다 아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아 여기 여행자 거리 아, 호치민에 있는 여행자 거리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 외국애들은 마스크를 안 쓰네 야 이거 완전히 개념이 와 이거 개념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 이게 여기에 유럽 쪽하고 동남아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요 아... Nah, no, like fucking think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이 베트남 호치민이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계속 인,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예, 유럽 사람들, 뭐 누가 유럽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지. 아무리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호치민이 좀 좋다고 하지만은 마스크를 너무 안 써요 이게 문제라 여기 외국인이 들락날락하는 곳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은 또 여기 또 외국 사람이 또안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사는 장사하신 분들이 크게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한 곳인데 그래도 지금은 자기 생명 유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자 어느 나라에 있든 마스크 꼭 쓰고 자기 몸 자기가 챙기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자 거리 한바퀴 다 돌았네 그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바퀴 돈 다음에 느낌은 무서워요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기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가가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꼭 지켜주고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면은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